자주평화통일대회를 잇따라 열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다음 주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다며 이 나라를 전쟁의 화염 속에 몰아넣으려는 윤석열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행사에서 오은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의 윤석열 보수 집권 세력은 일시닥에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각종 명목의 침략 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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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8 1로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경찰 측은 이 행사에 약 1만 5천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노총내 최대 대파이자 NL운동관계열인 전국회의가 장악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전국회의는 민노총내 현장조직연합체라는 명분으로 2001년 출범했다. 노동해방, 민족자주화, 조국통일 등을 주요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다. 현 양경수 민노총위원장도 전국회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고 알려져 있다. 양 위원장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같은 경기동부연합 출신의 대학도 동문이다. 2001년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대학시절 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중앙상임위원을 하며 각종 반매집회에 참가한 바 있다. 수년간 수배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후 기아제동차 산해아청 노조위원장을 지냈고 민노총 경기지역본부장을 거쳐 2020년 12월 민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 비정규직들의 집중적 지지를 받으며 민노총 최초 비정규직 출신위원장이란 직함을 얻었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 전국의 입김이 거센 건설노조, 마트노조 등에서 조직원들에게 양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부정선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마트노조 정민정 위원장 역시 경기동부연합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양 위원장은 후보 시절뿐 아니라 취임 후에도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경기공동행동 대표를 맡아 구설에 오르기도 했고 민노총 지도부 곳곳에 경기동부연합 출신을 많이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민노총이 점점 노동자 관익 향상 보다 침북, 반미 등 정치, 이념 투쟁에 집중하는 것도 경기동부연합, 전국회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민노총 지도부 성향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민노총 출범에 관여했던 김준용 국민 노조 사무총장은 양 위원장 등 민노총 지도부의 친북 이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전통적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을 누리고 안주하는 사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게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은 양위원장과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이라며 지금 민노총은 대한민국 헌법과 정체성을 공격하고 있으며 궁극적 목표는 체제 전환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국노동자대회는 민노총이 자주평화통일대회는 민노총과 한국노총,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 91개 노동, 시민단체가 함께 주최했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선 북한노동자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낸 연대사 전문을 민노총 소속인 전교조 온은정 통일위원장이 대독했다. 미국과 남조선의 윤석열 보수 집권 세력은 이 시각에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각종 명목의 침략 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 있으며 얼마 후에는 북침을 겨냥한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을 강행하려 한다며 온결의지소는 분노를 자아내는 내외 네 반통일 세력의 대결망동을 단호히 짐문개 버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조선증명은 미국의 무분별한 망동과 북침전쟁의 하수인이 돼 날뛰는 보수집권세력의 초악한 친미사대 와 북남 대결책동에 둔엄한 철출 을 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집회를 통해 민노총은 친북 성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중단을 요구하면서 양경수 민노총위원장은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 나라를 전쟁의 화염 속에 몰아넣으려는 윤석열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이후 중단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의 이름을 바꿔 5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민노총은 지난 10일 중앙통일선봉도라는 조직을 만들어 부산 남구 주한 미 해군사령부 정문을 시작으로 평택미군기지 등을 거쳐 서울까지 올라왔다. 지난 11일에는 경찰 경비를 피해 경북 보항 한미연합 상륙훈련 지휘소를 계속 전과하기도 했다. 민노총은 그동안 한미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꾸준하게 주장하며 민노총 내 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 왔다. 민노총 인사들은 1999년과 2006년 등 여러 차례 북한을 찾아 혁명열사릉 등을 참배했다. 혁명열사릉은 김정일 전 위원장 어머니인 김정숙 씨 등이 묻혀 있는 곳이다. 2018년에는 노동자가 알아야 할 북녘 이야기라는 북한 찬양 일세계 소책자를 발행하기도 했다. 친북 성향 배후에는 1980년대 학생운동권을 양분했던 주사파 성향인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민노총은 탄생 과정서부터 운동권 레이넬과 pd 세력이 경쟁했고 nl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역대 위원장도 대부분 nl 출신이다. nl은 pd와 달리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 라는 북한 주장을 따른다. 노골적인 친북 행보는 노동운동계 는 물론 진보 진영 안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노총 강령은 7항에서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노총은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선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의 위협에 대한 자기 방어 차원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조국 통일본 민족연합 남측 본부 사무차장을 지내다 투옥된 적 있는 민경우 미래 대한행동 대표는 예전에 북한이 핵 개발을 못해 군사적으로 열세였다지만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핵 공격을 할 텐데 주사파들이 아직도 북한이 약자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 권익을 위해 결성된 노동조합 연합체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정치 행동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은 안팎에서 비판을 받는다. 북한 조선직민이 보낸 연대사를 대독한 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법조계 관계자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국가보안법 8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령이나 회압 등이 있는지 봐야 하는 데다 입증도 어렵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법원이 법조문을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게 요즘의 판결 경향이라면서 특히 요즘은 이적물도 다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회압 통신에 대해 상당히 좁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